예 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 입니다 전 시간에 그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실무적인 부분을 말씀을 꼭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제는 시대가 플랫폼 시대기 이 때문에 에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간에 플랫폼을 갖다가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플랫폼을 이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행히 애 에텀이 많이 예, 이 네트워크 업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플랫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우리의 큰 자랑거리고 앞으로의 미래 비전이기 때문에 어, 플랫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이해를 하고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더라도 표현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 실무적인 관점에서 플랫폼을 갖다가 적용을 하는 그 강의가 꼭 필요해서 제가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 마이크로 뭐 맨날 그 개념 원칙 그게 기준이란 게 없으면은 시스템이 에, 일정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에, 그렇기 때문에 원칙과 개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준이 없는 에, 가뜩이나 네트워크 뭐 이래저래 우리 하는 사람들은 에, 이거의 비전을 보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데서는 왜 무조건 시각이 뭐다 당연히 어쩌네 이러, 이러는데 우리 하는 사람들도 기준이 없어요 원칙과 개념이 없으니까 아, 지금 직급 도전이라고 하는 분들 지금 뭐 울창불창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가고 또 쎄쎄 안 되니까 뭐또 그냥 이것도 못하면 병신이다 그래갖고들 뭐 지금 뭐 부장창창 우장창창 가고 그래요 요번에 이제 석세 세미나에서 나타나겠지만 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몰려서 가듯이 가는 거는 기본을 이해를 못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갈때 그러고 가고 난 다음에 굉장히 허망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도 별거 아니네. 어차피 그림의 떡이긴 마찬가지네. 그럼 몇달 지나다 보면은 결국에는 별게 없다는 걸 느껴져요. 기본이 현실 다그 그 카드 읽어서 그냥 그냥 와장창 와장창 줄줄이 사탕 가는 거기 때문에 에, 지금 그 국장 뭐 예를 들어서 뭐 팀장도 마찬가지고 국장 뭐 본부장해갖고 오랫동안 그 그냥 그 타이틀로 그냥 오랫동안 가는 분들은 그 하부 조직이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원칙과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각자들 자기가 본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는 복제는 날라간 되지도 않을 뿐더러 팀워크안 맞기 때문에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리고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게 막 도미노처럼 무너지거든요 이제는 에터미가 그냥 일개 다단계에서 그냥 네트워크를 우리가 선택했다 뿐이거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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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때부터는 실무 강의를 하더라도 그게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굴 어~ 초대를 하더라도 모든 게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실무 강의를 하더라도 그게 먹혀 들어가는데 초대를 해야 되는데 초대할 때가 없어요 초대초 초대, 맨날 그냥 회사 거 외에는 어~ 일기 센터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맨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뭐~ 맨날 그런 거기 때문에 초대할 때가 없어요 그래서 실무 강의가 안 통했는데 제가 이제 실무 강의를 갔다가 하나 한다 그러면은 그러면 마이크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고 얘기했을 때 저는 딱세 가지만 얘기합니다. 항상 똑같아요. 뭐냐면은 100% 제품 애용을 열심히 하시고 그건 뭐 제일 쉬운 거죠. 그래서 비전을 보고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브랜드 익스체인지하고 손해나는 거 없고 그런데 뭐 그거 못할 게 어떻겠습니까? 그게 제일 쉬운 거죠. 어떻게 보면 물건을 파는 사업이 아니고 나한테 파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그 내가 나한테 팔다 보니까 내가 쓰고 좋다 보니까는 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자랑을 하게 돼 입소문을 내게 되고 어 플랫폼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공유하고 싶고 연결하고 싶어요. 그 연결이 됩니다. 또 공유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플랫폼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100% 제품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100% 제품 100% 미팅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참석할 미, 미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칙과 개념이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다들 그냥 각자들 막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제대로 돌아가는 초대 미팅도 없고 초, 사람을 초대했으면은 초대한 사람을 불러놓고 그 목적은 왜 당신을 초대했고 뭐 했다는 그런 무슨 미팅에 그~ 그게 있어야 돼 사업설명이든 뭐 마케팅 플랜이든 세세마 플랜이든 뭐 이런 거를 그들한테 비프랜 프랜 비를 갖다가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굴러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100% 미팅 참석도 지금 본사에서 하는 그거에만 하고 그나마 애프터 미팅이라도 해야 되는데 애프터 미팅도 안 합니다 해보니까 뭐 일본 스피치들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뭐 등등등 그러니까 기본이 안돼 있으니까는 언제 언제 그러다가 휙 날아가고 언제 휙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고그러 면목상의 국장 뭐 본부장 됐다 고 그러지만 은 사실은 그냥 언제 훅훅 날아갈지 모르는 한다고 몇 년을 했고 10년 가까이 했는데도 항상 불안불안 이게 언제 또휙 날아갈지도 모르고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해갖고는 그러니까 모든 거는 기본에 입각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는자 그럼 100% 미팅 참석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초대입니다 100% 제품 애용과 100% 미팅 참석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있는 이 초대 우리는 초대를 해서 그 사람을 사업자로 만들지 않으면 100년 해도 오토 판매사에는 안 됩니다 사실 복제 사업이니까 복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나 혼자 맨날 이구지구 팔구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초대인데 자 초대가 안 되기 때문에 초대를 할 때가 없어 설령 초대를 해도 그 사람을 키워 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인큐베이터 시스템처럼 미팅 안에만 들어오면 그 사람이 사업자로 스스로 배워가면서 이렇게 아, 커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같은 얘기 똑같이 그냥 맨날 똑같은 얘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작전이 없으니까 오로지 간택에 의해서 그것도 걔네들 나름대로는 그게 프로그램입니다 간택을 해서 카드 긁을 사람 안 긁을 사람만 해서 가, 긁는 사람한테만 온갖 나름대로의 혜택을 주고 뭐 해갖고 지들끼리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가는 겁니다 사실 그래놓고 제거 또 쳐지면 또뒷목멍으로 의측에 날리고 그러니까 저 안에 뭐더 얘기할 거 없이 기본에서는 너무나도 어긋난 거기 때문에 얘기가 가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본에 입각해서 한다 그러면 그세 가지만 정확하면 돼요 근데 그 결국엔 제일 중요한 초대에 있어서 오늘 초대가 제일 결론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걸 하려니까 플랫폼으로 초대를 해야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플랫폼을 이해하고 플랫폼으로 여러분들이 초대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뭐애터으로의 초대 뭐뭐 뭐 이런 거의 초대가 아닙니다. 플랫폼으로의 초대를 해야 돼요. 왜? 우리 애터미만 확실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러니까 역사를 약간 좀 저도 보고 뭐 이건 제 얘기 아니고 마케팅 학자들이 이미 다 얘기한 바입니다. 자 지금 앞으로 뭐 어, 우리가 지금 핸드폰들을 서로 갖고 다니면서 스마트폰이 갖고 다니는 컴퓨터 아닙니까? 이걸로 주문 다 하고 뭐 이러죠. 근데 나이 저처럼 나이 많이 먹은 사람 저도 이거 하려니까 눈도 침침하고. 이잘안 됩니다 사실 그뭐저저저 저, 저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주문을 잘못 해요 그러니까 나이 먹으신 분들이 아이고 그 앞으로 이제 한오년 5년? 앞으로 오년 5년. 지금도 제가 그새 차를 이렇게 타 보니까 반 자율 주행이 다 되는데 앞으로 오 년만 지나면 이제 완전 자율 주행이 돼 이제 아어 실제 완전 자율주행이 안 되는 차를 끌고 다니는 게 오히려 이제는 적발 대상이 되는 그러한 시대가 앞으로 10년 내로 옵니다 지금의 이런 지금 플랫폼 경제 뭐 이런 것들도 앞으로 지금 핸드폰으로 다 이렇게 갖고 다니는 이런 시대도 앞으로 7년 8년 이렇게 지나가서 그렇게 되면은 메타버스 시대가 되면은 그때는 내가 웨어러블, 그뭐 이렇게 몸에 장착하고 있는 이런 뭐 시계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그거를 인식할 수 있는 그거만 돼 있다 그러면은 자 내가 내 생각이 바로 주문으로 연결돼요. 지금 제가 이걸 못 하지 않습니까? 잘뭐 이렇게 예를 쓴다면 그뭐 글씨도 자꾸 그러고 자꾸만 치면 뭐뭐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내가 그 웨어러블 거기에다가 웨어러블 몸에 착용했다는 얘기죠. 어딘가에 착용하고 있는 거기에다가 내 생각을 얘가 읽어요. 그래서, 나 요번에 새로 나온 뭔 제품을 갖다가 쓰고 싶은데, 그, 거 내가 구매할 줄 모르거든, 그것 좀 사줬으면 좋겠어. 그러고 얘기하면은, 얘가 알아듣고 하는 시대가 앞으로 10년 내로 옵니다. 학자들은 지금 7년, 이미 다 준비가 돼갖고, 그래서 증강현실이니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가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갖고 다니는 핸드폰, 스마트폰이 이렇게까지, 이거 없으면 못 살지 않습니까? 딴건다 없어도. 하듯이 이제는 그런 시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싶은 거 그냥 생각만 하면은 그냥 결제가 되고 다 이렇게 되는 시대가 됩니다 그때 되면은 진짜 그때는 완전히 에, 플랫폼이 이제 아주 그냥 연결이 워낙에 잘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생각만 하면 다 연결이 되, 에, 되는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아주 그냥 플랫폼도 지금의 초기 플랫폼 형태에서의 그 아주 지금은 블루오션이죠 플랫폼이 컨텐츠 하나 잘 개발해서 빅데이터만 모으면 플랫폼이 된다고 랬지 않습니까? 그냥 그냥 지금은 그런데 앞으로 조금 있으면 과열이 돼서 그것도 이제 레드오션이 될 겁니다. 치킨 경쟁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존부터 조금만 싸다 그러면 또 다른 거에다가 그냥 바로 옮겨 탑니다. 그런데 그 틈바구니에 우리 네트워크 업체에서 과감히 도전장을 낸 데가 애터미밖에 없어요. 아, 아메이드도 내긴 냈는데 콘텐츠 자체가 안 됩니다. 뭐냐면은 절대 품질, 절대 품질도 아니지만 사실 뭐 절대 품질이라고 치고 절대 품질의 상대 가격이에요. 세배가 높습니다. 저희 거보다. 품질은 우리 거보다 못하거나 뭐거방거반한데 근데 그렇게 해왔어요. 그건 네트워크 지금 64년의 역사가 그래왔거든요. 저희가 소수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하도 언론에서 우리가 그 수익의 원천 부분에서 그 광고비나 뭐 이런 부분을 에, 광고비도 없이 유통채널을 통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는 언론에서 우리를 너무 씹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머리도 못들 정도로 씹어놨어요. 근데다가 또 외부에서 보는 건 배가의 원리인데 우린 두 가지의 원리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배가의 원리인데 그것도 마치 이렇게 새끼 치는 것 같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것 같고 하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좋지만 밖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 새끼 치는 사업 같고 뭐 너는 좋겠다. 그럼 나는 뭐 그, 이런 시각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는 아주 깜깜 바다가 됐어요. 그래서 시장으로 구분을 한다 그러면은, 아, 여러분들 잘 아는 레드오션, 빨간 바다 있죠? 그냥 레드오션이라고 하는 건 치킨 경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자영업이 그렇습니다. 그냥 커피집이 요즘 뭐잘 되니까 그냥 커피, 여기 다닥다닥 커피 해가지고 기존의 시설 좀 들, 좀, 좀, 조그맣게 했다거나, 뭐, 이런 데들은 그냥 다 망해져 빠지고, 또, 크고 잘해놓은 데들 더 싸게, 그냥 막, 커피, 뭐, 900원에도 나옵니다. 아주 아메리카노 아주 훌륭합니다. 900원, 1500원인데 아주 그냥 맛, 지가 좋거든요. 막,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는 기존에 다, 또, 멈쳐있어던 것들은 다 없어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킨 경쟁, 완전 치킨 싸움이 돼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블루오션, 블루칩을 찾자고 하는 거, 아직은 좀 어두운 받아들 있죠? 그러니까 주로 스타트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앱을 개발하거나 뭐 등등해서 지금 이 I.T. 업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 플랫폼이 이 블루 오션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아마 메타버스 시대가 되면은 앞으로 한5륙년7 8년 이렇게 되면 그것도 이제는 레드 오션으로 들어갈 겁니다. 빨간 바다로. 근데 우리는 네트워크를 채택한 우리 애터미 같은 경우 같은 플랫폼이긴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어떤 바다야? 레드 오션 아닙니다. 64년 동안 우리는 블루오션도 아니고요. 우리는 아주 블랙오션이었어요. 깜깜바다. 언론에서 그렇게 깜깜바다를 만들어놨고 또 그거를 들은 여러 국민들, 여러 시민들, 뭐 그냥 일반 소비자들이 보기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단계 무조건 나빠. 피라미드야 뭐야. 그 어, 다단계가 뭔데? 그 한번 좀 설명해 줄래? 그러면. 나도 사실을 잘 몰라 그냥 다단계는 무조건 나쁜 거야 이렇게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깜깜바다 근데 우리가 비전을 본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깜깜바다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너무나도 좋죠 어 우리 외에는 다들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전달을 제대로만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언제 언제까지나 전달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 우리는 너무 시장이 넓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깜깜바다를 갖다가 우리는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든 그거를 찾지를 못해 왜냐면 너무 선입견과 이거에 그냥 딱 가려져 있어서 제 얼굴 표정이 좋은 거는 저는 그 깜깜 받다러 갔다가 옛날부터 서 예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이 플랫폼을 설명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배경 설명을 하냐면 은2 0 0 0년대 초에 1990년도 후반기서부터 2000년 밀레니엄 시대가 온때 마케팅 학자들이 이미 다 얘기를 했습니다 80년대, 예, 그, 50년대, 그 전쟁 끝나고 나서 80년대까지는 거의 뭐한 70년대 말까지는 주로 다이렉트 세일즈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방문, 도어 투 도어 판매. 그러니까 문 두드리고 판매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화장품 아줌마, 우유 배달 아줌마, 뭐, 엄마 등등등 이렇게 도어 투 도어로 하는 그 직접 판매. 그야말로 직접 판매의 오리지널이었죠 그게.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8 0년대 접어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있었냐면은 대량 생산이고 물자가 풍족한 시대로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인디렉트 그러니까 간접 마케팅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냥 막 그거 그냥 신문광고나 그거 보고 그냥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오비라고 맥주든 아니면 그냥 하이트 맥주든 둘 중에 하나야 광고를 누가 더 세게 때렸냐 가지고 먹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인 다이렉트, 간접 마케팅이었다가, 이, 2000년이 되기 전서부터, 약간 전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하나를 먹어도 엑스필. 뭐, 뭐, 예를 들어서, 밀러 맥주 하나를 먹더라도, 요런, 다시, 어, 다품종 소울 아트 시대에, 그, 다이렉트 마케팅으로 바뀐다고, 학자들이 얘기는 했어요. 여자들 치마가 짧아졌다가, 길어졌다. 남자들 넥타이가, 이렇게 볼이 넓어졌다가, 이렇게 좁아졌다 하듯이, 그, 유행 따라서 그렇게 하듯이, 어, 마케팅도 그렇게 바뀌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더 이상은 인다이렉트 마케팅, 간접 마케팅으로 갈 리는 없다. 이제 다이렉트 마케팅으로 그냥 가는데 단 조건이 있다. 그리고 학자들이 얘기한 게, 1990년대 후반서부터, 어, 얘기한 했던 게 뭐냐면, 앞으로는 시대가 다이렉트 마케팅인데, 뭐에 기본한 다이렉트 마케팅이냐?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두 번째 이벤트, 세 번째 네트워크. 이세 가지를 갖다가 다 쓰거나 아니면 세개 중에 두 개를 쓰거나 못해도 하나를, 하나라도 쓰지 않는 그러한 다이렉트 마케팅은, 직접 마케팅은 성공할 수가 없다. 필요하다면 세 개가 다 썼으면 다 좋지만 아니면 두 개라도, 아니면 한 개라도 하지 않으면 이제는 이 거버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망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이미 얘기를 했는데 이미 지금 2022년 지금에 이미 그게 현실로 나타났죠 자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빅데이터가 구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1300만의 글로벌 빅데이터가 구성됐어요 데이터에 의존한 데이터에 기초한 다이렉트 마케팅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벤트 자 쿠팡이 지금 로켓 배송 하나 가지고 그 로켓 배송이라는 콘텐츠 하나만 가지고 우리 우리가 지금 뭐 2조 2천억을 했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글로벌 다 합해서 그러느라고 수백만 명이 그 회원 가입을 했다가 없어지고 뭐 다시 또뭐 이렇게 해서 수십만 명못해도 수십만 명이 그렇게 동원돼 가지고 해서 그 매출을 일으켰는데 그냥 로켓 배송 네 글자 하나 가지고 그러고 30조에 지금 육박을 했어요 대단한 거죠 그 로켓 배송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자. 거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모으려고 로켓 배송을 합니다 1조의 적자를 봐가면서 까지도 지금도 지금도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매출은 30조까지 갔습니다 이제는 거의 이제 그게 2분으로 가겠죠 그런데 로켓 배송 그거 하나 컨텐츠 하나만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켓 배송 그 쿠팡이 먹힌 겁니다 그 학자들이 얘기한 거세 개를 다 충족했어요 자 데이터 그래서 900만이 모였죠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을 한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벤트를 잘 썼어요 이벤트라는 건뭐 이벤트 그러니까 무슨 뭐 결혼식 이벤트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벤트의 정의는 어, 어떤 사람들한테 나만이 누릴 수 있는 어떤 신데렐라 컴플렉스 같은 걸 일으킬 수 유발시키는 거를 갖다 이벤트라 고 그래요 근데 로켓 빼송구글자에 이벤트가 있어요 상시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 여러분들도 택배 같은 거뭐 시켜본 적 있지만, 내가, 저는 낚시용품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낚시꾼이니까, 뭐 하나, 뭐 3만원, 2만원짜리 하나 사더라도 그거 언제 도 착하나. 그거 굉장히 시, 시켜놓기만 하면은, 그 아유, 기왕이면 빨리 받아보고 싶다. 또 내일 또 나, 낚시 일정이 잡혀있으면 그런, 그런 마음인데, 저녁에 시켰는데 새벽 1시에 들어와요. 그때 그 기쁨이라는 거, 그런 거 굉장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리고 쇼핑에 약간 좀 중독되어 있는 분들 그런 분들다 조금씩 은 경험해 봤을 거예요 거기에 그런 상당한 이벤트성까지도 그 로켓 배송 하나에 그네 글자에 그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일 마지막에는 네트워크 지금 네트워크로 연결하려고 뭐 별의별 그걸 다 하는데 네트워크는 안 되죠 그 로켓 배송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근데 우리 애터미는 어때요? 애터미는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이미 글로벌리 1,300만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십몇 년 동안의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됐어요. 다 입소문으로, 자랑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 우린 제품이 신제품이 계속 이렇게 나오면서 그것도 생필품 신제품이 새록새록 나오면서 그거를 새록새록 사는 그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8만 가지가 넘는 아자몰에서 아주 콕콕 찍어서 이렇게 사는 그런 아주 소소한 재미를 준다는 얘기죠. 그것도 최저가로. 그 다음에 네트워크는 우리가 원래가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학자들에게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트워크는 우리를 따라갈 자가 없어요. 우리는 다 처음서부터 무자본 무전포로 시작해서 한 푼도 안 내고 가입해가지고 영희와 철수 전달해갖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200을 받네, 300을 받네, 1억을 받는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트워크에는 우리를 따라갈 자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만큼 충성 고객 있으면 나오라고요 아마 에, 앞으로 앞으로 100년 뒤가 지나도 네트워크 하는 그 진정한 네트워크 진정한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들만큼 충성 고객들은 없을 겁니다 왜왜 왜 충성 고객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나 손해보는 겁니다 거기서 수당이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그것도 3대 상속이 되는 그런 연금성 소득이 나오는데 충성하지 말래도 충성 안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대통령 아니라 뭐 누구한테도 아무리 좋은 자리 준다 그래도 그 사람한테 충성 안해요 민주국가 아닙니까 내 마음이지 근데 어휴 수당 200 300 그냥 영금성으로 그냥 쭉쭉 쭉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충성하지 말래도 그냥 그러니까 충성 고객만큼 우리는 네트워크 거든 확실하거든요 우리는 완벽한 플랫폼입니다 근데 그러면 전전 세계 수십만 그네트워크를 하는 사람들 나는 그래도 내가 우리가 낫네 뭐 이렇게 하는데도는 안, 그게 안 될까? 안 됩니다. 왜냐면 충족 요건이 안 돼요. 콘텐츠가 없어요. 콘텐츠가. 네트워크이란 형태는 다 똑같은데 콘텐츠가 결국에는 미끼 역할을 해서 콘텐츠가 사람들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미끼란 말이죠. 미끼. 근데 예를 들어서 뭐딴데건 얘기할 것도 없어요 생필품 아닌 애들은 뭐 얘기할 것도 없는데 그나마 이제 아미하고 우리를 하는데 네. 아미는 우리랑 거의 비슷하거나 뭐 하는데 가격이 무조건 3배 높아 그러니까 는 가격을 충족을 못 시키는 거니까 그건 콘텐츠로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혹하거나 믿게 걸려들지 않죠 근데 우리는 절대 품질 절대 가기예요 단 전, 전자에 전 얘기했던 우리는 깜깜 바다거든요 다단계라는 편견, 선입견이 화도 60년 동안 아주 공고에 다져놨기 때문에 깜깜 바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른다는 것 뿐입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깨우쳐주면 돼요. 그것만 열어주고, 열어주기만 하면은, 이제부터는 그, 한 5, 6년 전에 애터미에서 맨날 저기 우리 저송리산 들어가고 뭐 하면은 그때 한참 얘기하던 게 그, 네트워크의 역사를 애터미가 새로 쓴다. 이미 회장님은 그때부터 얘기하셨던 를 거예요 지금 5, 6년 지난 지금에 와서 올 2022년 플랫폼의 완벽한 형태를 가지고 이제는 플랫폼으로 여러분들이 초대를 해야 됩니다 자 세세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들어가서 현실 점검하고 그다음에 플랫폼의 미래 플랫폼이라는 걸 갖다 분명히 아르쳐 주고 오, 그래 요즘 플랫폼, 플랫폼는데나 자신은 모르거든 그랬을 때 연결, 공유와 연결인데 우리가 옛날부터 했던 입소문과 자랑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공유하고 연결입니다. 공유 연결을 뭘로 해요? 스마트폰으로 하지 않습니까? 옛날엔 그게 없었잖아요. 있어도 현치 않았었거나 잘 연결도 안 되고, 그리고 기법도 없었고, 별로. 근데 이제부터는 주로 말이나 이게 아니고, 스마트폰으로 전화하고, 스마트폰에 문자로 보내고, 카톡, 카톡으로 보내고, 어, 전번에도 제가 세세마 초창기에 얘기했었지만은, 그제 얘기가 아니고, 아, 포구 박사라고 하는 평생을, 그 행동과학을 연구하신 그 분이 쓰신 그 이따만한 책이 있어요. 습관의 디테일. 진짜 명저입니다. B는 MAP. 자, 행동이 되는 거, 여, 이, 행동 안 되니까 지금도 아직도 뭐 가갖고 이구지구뭐 회원 가입시켜주고, 또 물건 갖다 주고, 이거를 네트워크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 진짜, 진짜 한심하게 짝이 없는 거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B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M 모티베이션 시켜주고 자 모티베이션 지금 플랫폼 경쟁 시대에 애터미가 도전장을 낸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사실은 원조였거든 콘텐츠가 그렇기 때문에 내 조금 는 원래부터 했던 거고 하나니까 그렇게 비전을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 다음 A ability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고 래도그 문턱이 너무 높으면, 그러니까 세일즈 마, 세일즈 마스터 가는데 처음에 오신 분들이 그 네트워크 경험도 없는 분들이 250, 250만 피비를 갖다가 달성하기가 그렇게 녹록진 않아요, 사실. 경험이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면, 그래,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에, 경험이 있으니까 그게 되지만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 거의 불가능해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무리수를 둬서 그냥 카드 긁게 하고 그냥 다 사기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게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다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르마라 그래서 문턱을 그 턱을 낮춰줬지않습니까 거기서 진검다리를 크게 낮췄잖아요. 그러면 2미터 정도 뛰었다가 첩프가또 뛰어도 되고 거기 중간에 가다 보면 저쪽이 보입니다. 사실 네, 세, 저기 세일즈마스터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빌리티 그 가운데 어빌리티 그 문턱을 반으로 반 이하 수준으로 그렇게 낮춰놨다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이 아주 적기 타임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P, 프롬트. 신속하게, 이게 프롬틀리, 그 신속하게 신호주기, 신호주기. 공유와 연결을 어떤 걸로 신호를 주느냐? 카톡, 카톡으로 보라는 겁니다. 요번에 저 아자몰에서 에콕 제품 뭐 죽이는 거 있었나? 옛날서부터 그거 산다고 산다고 고사진 했잖아? 딱 그래서 그냥 공유, 링크 걸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수십 개 날렸더니 저희 아자 중에서 먹는 거 아주 밥 먹듯이 해요 사람들이 이제 습관화돼서 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가서 뭐 지금 뭐 코로나 때고뭐 이래서 그렇기도 했었지만은 설령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이렇게 오프라인이 열리더라도 굳이 그거 할거 없어요 이게 시간 효율성이나 이게 얼마나 좋은데 뭐 아쉬운 소리 할게 뭐가 있습니까 어, 어 이거 이거 진짜 좋네 싸네 어 애터미 제품 몇개사봤는데 애터미 내가 믿고 쓴다니까 오케이 그리고 하면은 피비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그 사람 비전 보게끔 플랫폼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 시간에 이어서 로켓 배송은 한계성을 갖고 있어요 로켓 배송은 쿠팡은 우리 한국에서만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 간접 자본이 우리나라는 치안이 뭐 남들은 어떻게 전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치안 1등 국가입니다 전 세계 글로벌 1등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취향이 되기 때문에 이 배달의 민족이나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사고도 나긴 하지만 은 그러니까 그게 되고 우리 워낙에 빠른 거 좋아하는 습성 들이라 로켓 배송이 먹히, 먹히는 데다가 배송 체계가 그렇게 빨리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등등 등 있지 않습니까 그 유럽 나라들 있잖아요 그렇게 굶떠요 그래서 택배 체제가 우리처럼 돼 있지 않,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지 로지스틱스 라고 하는 그런 배송 체계가 우리를 따라갈 자들이 없어요 중국이 지금 많이 따라 올라 그러는데 그럼 대도시들이나 가능하지 우리처럼 그냥 전국을 그냥 한방에 이렇게 할수 있는 나라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쿠팡은 글로벌로 나가기에는 상당히 제약점을 많이 갖고 있어요 뭐 많이 연구도 하겠지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누구나 78억 인구 누구나 소비는 다하는데 어 기왕이면은 각 제품 좋고 요즘 한 메이드 인 코리아 알아주는데 그거에다가 격까지 아주 착한 정도가 아니고 너무나도 좋아 아, 그렇다면 이거만한 콘텐츠가 어딨냐는 얘기죠 이거만한 미끼가 어디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면그 사람한테 가서 이, 이런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결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당신도 연금 수익이 되는 거야 그것도 빠른 연금 수익을 100만 원 이렇게 엔잡으로 가능해 그 얘기만 전달해주고 플랫폼의 미래에 대해서 플랫폼이라는 거에 뭔지를 갖다가 거의 다 모르니까 그렇게 쉽게 말씀해 드리고 비전을 보여드리고 연결시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는 그 100% 제품의 형, 그 다음에 100% 미팅 참석, 그리고 플랫폼으로의 초대, 초대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플랫폼을 갖다가 저처럼은 얘기 못하더라도 아, 플랫폼이라는게 굉장히 어려운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우리가 하고 있는게 플랫폼이니까 믿기 좋죠 절대품질 절대가격 그러니까 뭐별 광고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했는데 1300만 명이라는 그 그런 인원이 글로벌로 지금 등록이 돼서 그 빅데이터를 가지니까 바로 플랫폼으로 된 겁니다 자동으로 우리는 원래가 네트워크였기 네트워크 때문에 그러면양태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전달하고 옛날처럼 이구지구 다니는 거 아니고 줌 미팅으로 미팅 하면서 줌 미팅으로 거의 미팅하고 오프라인은 가끔 이렇게 하면서 모든 체계는 다 이렇게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할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신어주기 신어주기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그냥 연결해서 그쪽에서 회원 가입하고 직접 알아서 쓰게끔 이것처럼 확실한 플랫폼 그 모델은 아, 지금도 없지만 앞으로도 존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해 갖고 오니까, 이건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는 국내에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쿠팡처럼 국내에만 지지고 복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로벌이에요. 그로벌로 지금 이미 24개 국가에 가서 이미 성공한 거를 여러분들이 다 목도를 하셨으니까, 이제부터 나머지, 아메리카 지금 78개, 79개 국 들어가서 지금 그매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뭐, 지금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비전을 프랫폼과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어, 사람들한테 그 개념을 설명해주고 쉽게 초대를 할수 있어야 된다고 어, 하기 때문에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보안 설명 차원에서 또한번더 하는 겁니다 예, 이해를 하시고 꼭 이렇게 어, 이해만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걸로 만들어서 많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컨텐츠는 그 믿기 이거는 빅데이터는 신상 털기 탈탈 털려 있는게 그게 100만 500만 1000만 이렇게 되면은 그 자체가 플랫폼이다 그래서 우리는 1300만의 플랫폼이 이미 구축이 됐다 사람들이 깜깜받다라 몰랐다 뿐이다 깜깜하다 모르는게 네가 알아만 차렸다 그러면 너는 지금서부터 완전히 그 배에 탄거다 이렇게 서 그냥 초대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그거에 대해서 오늘 실무적인 강의하고 좀여러분들꼭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실무적으로 좀 쉽게 그냥 이해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많이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사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